안녕하세요. 우리 잘생긴 남자친구 너무 보고 싶어요. 그러면 내일 한국 갈 거예요. 이제 패킹 할 거예요. 진짜 패킹 진짜 싫어요. 힘들어. 하지만 해야 돼요. 아이고 서장했습니다 이제 응. 네, 나 빨리 나가 영진 만날거예요그나털 잡았어 하지만 우리 영진 없어 얘가 그 메시지 줬어 너 축소 미안해 타고 있어요 아 진짜 춥어 얘가 진짜 진짜 진짜 춥어 아뭐 l him. I will waiting and kill him later. Two thousand years later. 이자야 네, 네. We o u l d like, yeah.